봐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 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뽑기가 있네. 30회 뽑기. 뭐 좋은 거 나오는지 니네를네가좀봐 줘. 저 뽑기 가게다, 뽑기. 오. 개세 보임 오 이마에 불이 들어오네 고호. 당기세요 당겨요 당겼어요 오, 나온다 뭐야, 할아버지는?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알려줘. 이거 뭐야, 뭐야? 반? 인정합니다. 뭐야? 할아버지 아니야? 뭐야, 이거? SSR이 좋은 거라고? 아, SSR이 좋은 거라고? 무지개 좋아? SSR이 좋습니다. 오케이 보통 오케이 자2 회차 아 이거는 완전 이거는 누가 봐 이거는 이거는 거의 헤르메포머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지 헤르레기 기분이잖아 자 아, 이거 까만 거 이거 안 좋은 거잖아 이것도 이것도 헤르레기 느낌이잖아 요거는 이제 모건 느낌 그지 오 금카다 금카 아 못생겼어 S.R. 성기 사장 드레피스 별로지, 그지? 이제 요게 이제 s r 에한요 정도면은 이제 한 와포르 정도의 느낌인 거지, 그렇지? 아니야? 무지개가 전설이래, 무지개가 나와야 된대. 아, 이게 계속 나오네. 이거 계속 나오네. 이거 저거 느낌이네. 그거 뭐냐? 우리 볼때 그거 뭐야? 어 존이와 요사. 어 존이와 요상 느낌. 오 다시 금카 오! 예쁜이 나왔어 성기사 길라 어 길라 이쁘네 <웃음> 길라 이쁘네 아 동카 똥카 아, 계속 나오네 조니어 요상 느낌이라는 거야 어? 무지개 나왔어? 아니요 나 무지개 안 나왔는데? 아유 이거 조니어 요상 느낌이야 모건 느낌이야 모건 느낌 계속 나오는 거야 오 다시 금카 오 이건 누구야 단장 슬레이더 오 이거는 킬러 느낌이네 킬러 느낌 그지 킬러 느낌 와 이거 진짜 핵스레기다 이거 이거 저거네 뿌찌 느낌이야 뿌찌 느낌 그지 이거 원바로의 뿌찌 느낌이네 오 이거 무지개다 무지개 오어 안경 쓴 사람 빨간머리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좋은거야? 처음 본게때 SS라는 확정이라고? 고서 쓰레기입니다 아씨 뭐야 씨아 물고서 씨 카야 느낌이네 이거 아씨 배렸네 뽑기 한번더 해보자, 뽑기. 몇개 있니? 64개 있네. 콜라보. 콜라보 뽑기. 오, 마이 예쁘죠? 응. 이건 뽑기나 해야지 뭐 재미도 없는데, 나는 안 맞는데. 뽑기로 이제 느낌이라도 좀 보자. 얘가 끝판 보스야? 왜 자꾸 얘가 나오는 거야? 아 이거 쓰레기들만 나왔네 S.R. 요거 좋니? 요거 어때? 좋은거니 이거? 티켓으로 뽑으라고? 아 티켓으로 다이아로 뽑지 말고 티켓으로 뽑으라고? 어? 이거 이건 좋아? 모험가 레인저 그리아모어 SR 이 친구는 좋은거야? 아리코 그냥 그래요? SR 할아버지 야이 할아버지 힘없어서 싸울 수는 있겠냐? 아니구나 마법사인가? 자 오케이 저 할아버지 좋다고? 아 이씨 쓰레기 나왔네 이 여기서 킹 오브 애들도 뜰수 있다는 거야. 아따씨. 계속 뽑기 가긴 해. 누가 좋은지 모르니까 이거. 아따씨. 나만 다쓴것 같은데. 어, 또 있네. 아킹 어, 오브 애들 나왔으면 좋겠다. 아, 아까 그 아저씨 아니야? 아, 티켓 없어. 다이아 한번 더 쓸까? 다이아 한번 더 쓸까? 다이야? 다이야. 다이야. 10부 요거, 요거, 이게 10분 아냐? 요거 못하라고 뭐 요거, 요거, 요거 어 요거 있네 요거 요거 거 한번 해보자 오 SSR 이거는 뭐야? SSR 나왔어 이거는 뭐야? 이거 뭐니? 이거 뭐야 좋은거야? 백빛욕만 마신 핸드릭슨. 오, 어, 얘 좋은 거야. 얘좀 괜찮다고. 오, 어, 어쓸만하다 오, 어, 드디어 뭔가 좀 좋은 게 하나 나왔군. 작은 날개킹 짝짝지요 자, 그리고 넘어가. 요건 없고 얘도 없고 얘도 없고 얘도 없고 다이아로 쓰지 말라는 거지 요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 요거 해? 요것도 다 써고 SSR 확정 뽑기 난 티켓이 없는데? 퀘스트 돈 받은 거야? 요리 재료 구하기? 뽑기 <목소리> 다이아 다 쓰라고? 다이아 다 써서 뽑기 다이아 다 써서 뽑기 어때 이거 응 다이아 다 써서 뽑기를 하는 게나 뭐가 뭐가 뭘 하는 게나 그럼 어떤 걸 뽑는 게 낫니? 요거 요거 빨간 거? 근데 뭐 뽑기를 해도 뭘 하는 게 나은지 알려줘 이건지 이건지 요건 요건지 이거 나도 다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초록색 빨 요거 요거 요거 이거 하라는 거지. 이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라는 거지. 요고 요고 얘들아 이거 뭐 보다가 지루하면 너네 그냥 이거 보지 말고 공부나 해. 형도 이거 사실 지금 딱히 재미없는 데일 단 해보는 거거든. 형 스타일 게임은 아니야. 지루하면 공부해. 공부 그 시간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아. 알겠지? 자, 골드. 아얘또 나왔네. 알알알 알. 알. 언데드 죄수 받냐 예, 좋냐 브레피스얘 예, 제리코 또 나왔네 골드 많이 나오네 할아버지 골드 제리코 오 의상이 다르네 음... 한번더 해? 스킵 갈살이야 또... 아휴... 다 썼어... 없어... <웃음>